아니 근데 나 이렇게 빨리 죽일줄 몰랐어 진짜 그때 뭐지? 그때 투수데고 있어도 개 오래 걸렸는데 뭐지? 혹시 닥스 난이도가 낮아졌나요? <웃음> 나 궁금한데 닥스 난이도가 나가, 낮아진 건 아니죠? <웃음> 이상한데, 와, well. 언니, And 내가 돈 벌어 왔어. <웃음> 갬붕이, 삼일. 3일... 트라이의 효과라고? 3키로가 더 난이도가 높다고? 3키로가 높다고? 아 2700원 불편한데 기다려봐 있는거 다 팔아 아 이건 팔아도 되는.. 이거 팔아도 되는 거야? 이거 팔면 되지. 팔아도 돼요? <웃음> 괜히 잘못 팔까봐, 그니까. 이거 팔아도 되는 거지? 아, 이거 일단 킵이요? 오케이. 2700원? 다시 모으면 되지? 무기 먹은 게 있다고? 장비로 봐야 돼. 뭐? 뭘 먹어? 내가 먹은 게 뭔데? 아 이거? 지금 이게 또 센데? 이거 들면은 어 시면 아.. 강화한게 아깝다 씨. 이거..이거를 써보라고요? 응. 그러면 능력치 부족해서 어차피 못쓴다고? 아안 되네, 진짜 안 되네. 이거 들고 있어야 강화되는 거 아니구나, 아니지. 아니지 할아버지한테 가볼까? 근데 얘 강화하려면 쇠기석인가 이건? 네. 세계석 두 개. 그러면 이거를 강화를 시켜놓고 내꺼 능력치 올리고 써보자. 그러면 두번 올리면 되겠네. 왔어. 온도 별로 안 되네. 강화할 때. 그러면 이제 내 능력치를 올려야 되니까. 근력이랑 뭐요? 기량, 근력이랑 기량. 잠깐만. Well, very well. Then 밀력아 이거랑 이거? 13인데 지금? 아까 그게 몇이었지? 아 이렇게 봐도 되는구나 아 16, 15 16, 15 써져있네 그러면 근력이 이 표시지? 근력 16에 기량 15아 어, 근데 이게 이렇게 낮은데도 올리려면 9,000원을 모아와야 되는 거야? 아니에요 그 친구는 그 친구는 체력이랑 <웃음> 아니야 그 친구는 체력이랑 내 그거 키우는 데만 두자 아깝잖아 차라리 돈을 모아서 그거나 그거나 똑같긴 하겠지만 아니요 팔지 말래요 아직은 팔지 말라 해서 오오오 오, 오, 뭐야 뭐지? 오오오 깜짝 놀래라 아 뭐야 내려가는 길이구나 오씨 난 밑으로 떨어지는 줄 알았어 아이템 아이템 그렇지. 그냥, 있는, 그냥 있진 않겠지. 그냥 있진 않겠지, 당연히. 이제 항상 의심을 해야 돼, 항상. 어, 뭐 또, 뭐안 죽어? 죽는 애가 아닌 건가? 아니야, 두 마리인 건가? 길은 여의밖에 없네. 아. 선생님, 일방통행길인데요. 제가 먼저 비켜드리면 됩니까? <웃음> 선생님. <웃음> 이거 부르다 떨어지기 딱 좋은 강이긴 한데. 오, 씨. 이상한 재능을 가진 친구다. 어. 부르기를 참 잘하네. 여기 어떻게 죽었을까요? 역시! 떨어지기 딱 좋은 곳이라 했지, 내가? <웃음> 나와라, 스켈레톤! 야! 어, 하나도 못 막았죠? <웃음> 하나도 못 막았죠? 어, 뭐야! 뭐야, 뭐야! 할수 없는 놈도 있어? 치사하네. 하 화를 쏴. 다뼈따거밖에 없네. 화살, 화살 바뀐 거안 없어지나요 이거? 위를 먼저 가야 되는 건가, 밑을 먼저 가야 되는 건가? 이때 갈까? 음, 어딘지 모르지만 일단 들어가기. 아야, 파라. 일단 그냥 들어가. 기 아, 아씨. 아, 미친. 아, 잠목, 뭐두 마리나 있어? 아이씨. 아, 야, 야, 야, 야, 야, 야, 야, 너 그러다 죽는다, 죽는다, 죽는다, 죽는다. 아, 씨. <웃음> 여기 어디야, 막 다른 길이잖아. 아, 야, 치사하게, 치사하게 다고리 어딨어. 아, 씨. 아, 치사하네. 다구를 하네, 이걸. 와, 피가 이렇게 많아 뭐야, 여기. 뭐, 뭐랑 싸워서 이렇게 많은 거야? 아, 얘가. 한 번에 죽는 놈은 아니네. 아. 두 번이구나. 두 번이니? 두 번이구나. 하지만 제가 돈을 줘야 돼서. 아얘뭐못 막아? 아씨. 아우 야 너무 아프해 뭐라 아, 칼 싸움 하려고 온거 아닌데 자 달려서 아 근데 두 마리나 있어서 아어 뭐야 뭐야 아 시테미노 뭐 잘라가 진짜 한번 신는 거지 잘. 오지않네 서 어떻게 나갈 수 있을까? 죽을 수는 있을까? 죽고나서 어딜 갈수 있나? 아 여기 길이 있긴 하네 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가 비켜줘 비켜줘 비켜줘 야 비켜줘 야! 야! 야! 야! 야! 아니 저렇게 막는 게 어딨어? 와 그래도 잃어버리지 않았다 죽기 주웠으니까 잃어버리진 않았어 그거면 다행이야 그거면 된거야 잊어버리지 않았다 그러네 두번 죽었네 아 근데 다섯 번이라매 좀 레벨이 더 높아진 후에 쓰는게 이득 아니야? 나좀 생각이 드는게 레벨이 높아질수록 소울이 많이 필요하다매 그러면은 레벨이 좀 많이 높아진 후에 쓰는 게더 좋은 거 아니에요? 그건 나야 모르지. 어, 굳이 계속 두번 죽고 나서 업 하는 게 나? 아, 사라진다 했어? 어 그말은 못본거같은데 사라져요? 아 이쪽이 아니지 없어지나? 응가이? 고민된다 뭘 올려야 될지 고민된다 이때쯤 되면 지금 내가 얘 네번째 보는 건가? 그럴까? 근력을 일단 하나 올릴게요 세번째예요세 없어진다면은 가서 두번더 죽고 다시 옵시다. 그러면은 그냥 한 번에 다 올리자. 가서 두번더 죽고 오자, 그러면. 운이 나더 얻어 가자. 아까 그러니까 그돈주로 다시 가자. 돈주로 다시 가자. 아 원래 1 보스 잡고 끝나는 거긴 한데 딱 정해졌어 정해진 레버 다 끝내고 하면 딱이겠네. 요즘 귀찮으니까 너 하나 또 살아나면 한번더 죽이자. 와아씨야오뭐야투 명일 때 때는... 는？아, 그렇게 돈을찾을수없었 다고 왔다. 3,000원이나 있었어? 아씨, 되게 많이 있었는데. 이렇게, 이렇게 된거 그냥 한번더 뛰어내리자. 돈도 없는데. 응? 저기 뛰어내린 데가 있네? 뭐지? 번지! 아, 어, 근데 여기서 죽은 사람이 있긴 하네. 어? 뭐가 굴러오는 걸 알았어. 저기는 굴러오는구만. 뭐가 굴러오는 곳이었어. 사전조사하고 가는 거야, 이거. 하, 저기는, 굴을 수 있는 곳이었다. 어, 하나 찾았어. 가자, 다시 가자. 이거 업하고 남이 제한번 남았지. 근력이 16이었나? 근력 16, 기량 15지. 하나씩 나눠서 올릴까? 가자, 또. 또 뛰어내리러 가자 저 친구에게 자유를 내가 저 친구에게 자유를 주겠어 딱두번 하고 끝나면 되겠다 영혼의 자유를 주겠어 저 가만히 있는 것보다 자유로운 영혼으로 와 있긴 있네 먹은 느낌만 나게 안에 저 안에도 뭐가 있는데 저그 쓰는 애가 있네 아 죽인 다음에 굴러오는 거네 오 뭐야 근데 방금 막 손도 있는걸 봤는데? 해골덩어리인가? 뼉다구 덩어리인가? 덩어리가 막 뭉쳐있는데? 내 죽은은정 이거 남한테는 보이는거지 됐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 업글 한번 하고 어, 나도 모르게 또 죽으러 가려고 됐다 마지막 하고 아 근력이랑 그거 나눠서 했어요 하나 몰아서 한게 아니라서 아무것도 완성되지 않았어 나눠서 올렸어요, 내가. 어차피 둘다 맞춰줘야 될수 있는 건데 굳이. 아, then shall we 맞지? 어? 아, 됐구나. 아 이제 안되는거야? 아 이제 안되는구나 됐다 저 친구 이름이 유엘이었구나 아, 돈도 없는데 뭘 체력은 근데 진짜 많이 올랐다 가자 몬스터가 어딨는지만 보스몹 자리 한번 확인하고 보스몹이 어딨는지 근데 여기야 길이 방금 별로라고 했지? 근데 저희꼭 가야되나? 갑자기 이 길이 가고 싶은데. 내려가는 길이 있다면, 그럼 일로 가도 된다는 거 아니야. 쟤는 이렇게 돌아오는 애 같고, 일로 가도 되겠구만. 느낌을 보아하니. 뭐지, 소리를 들었나보네. 어허 어 방금 어떻게 한거지 뭐지? 대 소리가 나 늦었어 늦었어 눈치싸움 내가 이겼다. 일어나! 어, 얜한 번이 끝인가 보네. 오, 피한 놈도 있어. 저걸 피하네. 어, 뭐야? 뭐야, 뭐야? 뭐가 지금 없어? 어어어. 난 너희들과 싸우고 싶지 않아. 뭐 있는 거 아니야? 이상한 거 던져 없어 오몬스터가 있네요 오 이쪽이 아닌 것 같네요 아. 이쪽인가 애들아 비켜봐 비켜봐 애들아 비켜봐 애들아 애들아 비켜봐 아 피를 채고 우 가야지 멍청아 피도 없는 놈이 왜 뛰어내려 피도 없는 놈이 거기서 왜 뛰어내리는거야 다른 화톱불을 찾아야해 얼른 떴다. 알바살이네. 중간에 있는 것도 먹어야 되는 건가? 음 달려. 계속 달려야겠다. 애들. 계속. 생기는 것 같으니까 어? 절로 가는 게 맞나? 길이 밑에도 있던데 저 밑에가 이 밑에랑 똑같은 건가? 모르겠지만 일단 내려가 여긴 쥐가 있구만? 쥐새끼들 저리 안 가? 뭔지 모르지만 그냥 내려왔어 한 불. 난 돌. 어 뭐야 뭐야. 이씨 뭐야 이거. 오내피 피피. 씨 가라. 쉬는 가라. 뭐야 저놈 또 있어 어? 여기 뭐지? 아이씨 여긴 아닌 것 같네 어딨냐 <웃음> 그 뒤에서 뭐해? 그 뒤에서 뭐하는 거야? 보자 여기 길이 있나? 한 대만 아 됐어 됐어 한 대만 됐다 뭐 이렇게 걸어 댕기는 소리가 들리는데 이 파란 불빛은 뭐지? 뭐지? 왜그 여기만 파래? 뭐야? 아여기 아까 내가 떨어진 데인가 아닌데? 이건 뭐지? 느낌 가는 대로 회염의 보석 아. 어 약간 그거 같다 얘 뼈다귀잖아 그 둘리 보면은 얼음별 대작전인가 얼음별 모식인가뭐 극장판같은거 하나 있어 거기 구름타고 날아다니는 아저씨 같다 거기 대장 구름타고 날아다니는 뼈다귀 칼이 이렇게 생겼어 감사합니다 어우 <웃음> 그길 못찾겠는데? 그냥 눈에 보이는 구멍으로 들어간거였는데 아씨 데 맞았다 아씨 역시 한데맞았다 아니, 왜 화면이 자꾸 이렇게 움직여? 지면대로 가끔씩 돌아가는 거야. 피 아까워, 씨. 올라가. 모자 쓰네 꼴이 어딨어? 터널. 이렇게 해서 얻을 수 있구나. 가자. 달려, 달려. 달려! 달려, 달려. 아까 그 길로 가지 마. 내려가는 길로 가는 거야. 쥐들이 가득한 그모으로 뭐야 뭐야 저 이상한 이상한 거 뭐야 저거 뭐야 얘는 아 어, 어지러워 나 여기 아까 오던 길 맞어 여기 이거 어, 안 죽어 나 여기 맞아 아 절로 들어갔구나 아우씨 는 막다른 길이라 나왔던 거 같은데 아이 쥐새끼 돌아가세요 <웃음> 돌아가세요 문 앞에서 그러고 계지 마시고 돌아가세요 거기 있으면 안돼요 <웃음> 아왜 저기있어 아왜 저기있어 온다 아씨 죽이기 개힘드네 두대 때렸다가 안때렸다가 세대 때리는거 같다가 또 안때렸다가 여기 어디지? 여기는 아니었던거 같은데 어디지? 아 저기구나 쪽이구나. 저 이구나 저저 친구 있는 거 보니까 알겠네. 아, 아, 어, 아, 어, 어, 죽을 뻔, 어, 죽을 뻔했어, 씨, 어, 죽을 뻔했다. 감사합니다. 오우 죽을 뻔했어. 아, 어, 4천원 가까이. 오, 오. 오, 한 대씩 때리기. 이럴 땐한 대씩 때려야 오. 안 와도 되는 곳이었네 아닌가? 아 이쪽 길이 구나 느낌이 안 좋은데 잠깐만 뭐 나오는 거 아니야? 바닥에 뼈 따고가 너무 많은데 <웃음> 바닥에 뼈가 너무 많은데 어떤 애가 몬스터일지를 몰라 이거. <웃음> 아니, 아니 아까부터 바닥에 있는 애들이 자라나니까 좋아 보. 뭐. 아이템이 있는 이유가 있지 그치 그치 아이템이 없는 데는 이유가 있지 달려 달려 달려 달려. 서 가면 되나? 아는 되는 거야? 이거 뭐 자르는 방법 없나? 아씨, 이거 다리 못 잘라? 아씨 아이. 늦었네. 아 늦었어 늦었어 늦었어 늦었어 늦었어 그냥 가 그냥 가 그냥 갈수 있나? 그냥 가 그냥 가. 알마 아, 어제 못 들어올 거. 예, 베베못 들어오지 못 들어오지. 포기하지 마 해골. 이야 해골주의. 아 근데 느낌이 안 좋은. 어아 여기 뭐야? 여기 뭐 여기 이거 뜨는 거 보면 보스인가? 게 쉬운 애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보스 보고 다 호구라고 해 말고 이 손을 공격하면 돼. 오일 때려야 돼. 얘는 오딜 때려야 하는 거죠? 아야, 아야. 야 너무 크잖아. 이 손을 때리면 되니? 아유, 딜도 안 들어가는데. 얘는 어디다가 그걸 해야 되는 거야? 아, 이거 대로 해야 되니? 어우, 아, 얘 너무 오래 걸리겠는데? 아, 야 아, 뭐야? 잡목도 나와? 아, 아니 미친 이게 뭐야? 아씨 빡딱으로 때려서 어쩌자는 거야? 아, 으.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안녕하세요. 이게 뭐야? 타임아웃이라고? 아 얘는 시간도 있어? 아니 왜 기억이 안 나지? 아! <웃음> 아 맞다 나화로풀 찾으려고 했는데 그것도 안 찾고 계속 거기 갔던 거야? <웃음> 생각해보니까 화로풀을 먼저 찾았어야지 걸 찾았어야 뭘할 텐데. 조준 좀 잘해봐 친구. 아두 번을 나오지 않을 거 아니야. 그렇죠. 두 번은 안 나오죠. 어차피 다 무시하고 간다. 아이, 미친. 미친. 어이, 어디까지 따로 들어와.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선생님. 선상님. 죽겠네. 어디까지 따라오는 거야? 다리 어떻게 끊어요? 아씨, 얘는 어디까지 따라오는 거야? 아니, 쓸데없이 에스트 쓰게 만드는 돈이 이렇게 나오네. 바깥으로 그래도 다시 간다 패스 어, 가까이 가면 안 되는 거 같지? 얼굴 때려야 되나? 얼굴 거리가 안 닿는데 손 때려야 되나? 아! 선생님 손손 손 주세요! 아, 이거 스태미너가 없어서... 아, 이거 선생님, 선생님 소나기에서 나가고 싶은데요. 선생님, 잠시만요. 어, 어지러워! 너무, 너무 딜이 안 나오는데? 때려야 되는 거 맞아? 죽어라, 이놈. 너네는 죽어야 해. 왜손 때리는 게 맞는 거야? 오! 오! 오, 뭐야, 뭐야, 뭐야. 방금 뭐야. 아이. 야, 나 채우고. the t e l e h o n 팔찌, 팔찌! 아, 팔찌를 때려야 되는 건가? 근데 때리는 데가 손으로 돼 있는데? 어, 아, 됐다. 손 맞잖아. 시간이 없다. 됐다, 됐다. 어우, 미친... 뭐야? 너왜안 죽어? 넌왜안 죽는데? 오씨! 한거야? <웃음> 이상하다 내 기억에 있는 다크 소울은 이런 다크 소울이 아니었는데 뭐지? 아 근데 여기 화로불 찍어야 되는 거 아니야? 쟤네 아직도 저리고 있네 화로불안 찍어도 되는 건가? 근데 찍어야 되는데 길을 몰라요 아 여기 앞에.. 오 이거 뭐야 이거 안 찍었네 뭐야 여기 앞에 있었잖아 오늘은 여기까지 할까요? 뭐야 생각보다 오늘 너무 쉬웠는데? 뭐지? 아 돈, 돈 많다 업은 하고 갔다. 아니에요 저몇번안 하다 쟤 뭐지? 셜리번 죽이기 전까지 하고 도망간 놈이에요 근데 난 분명히 그때 개고통받아서 아 못하겠다 이러고 그만두고 나갔는데 well. Then touch the 아! 왜 먹고 그래? Take... 아니다 우리집 근력이랑 기량 올리면 된 듯지? 주인님, 저 오늘 새옷 입고 게임 해주실 거죠? 아 오늘 바드스킨 샀으니 당연히 한판 해봐야지 그럼 아6 0 0원 이제 점점 돈이 비싸지네 됐다 나뭐 있지 않았나 이거? 뭐, 업그레이드 할수 있는 거 없나? 내가 업그레이드 대, 안 되나? 아, 한 개가 모자라. 아, 한 개가 모자란다. 도 없고 됐다 자 그러면 오늘은 요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세요. 봐봐. 45레벨이 7시간이거든. 나 근데 길은 진짜 기억이 안 나는데 한번갔어서그런가 빨리 찾은 것 같기도 하고. 봐봐요. 기억이 안 나는데 이게 느낌이 있는 건가? 봐봐. 아, 얘는 50레벨 12시간인데 <웃음> 45레벨 7시간. 그러면은 똑같을 수도 있다. 여기 여기 가면 이제 똑같을 수도 있다. 예, 빤스로 됐던 계정이거든요. 도망갔던 게. 제가 아 진짜 이런 이런 게임 뭐가 재밌다고 하는지 모르겠다면서 내가 빤스로 난 게임 이 하나 있어. 정말 저거 하면서 개고통이었는데. Thank you.